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과 저장 위치는 건드리지 않고 바로 만들기를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자인 보기 단추를 클릭해 주세요. 디자인 보기를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확인 확인 필드 이름은 고객명으로 바꿔줘야겠죠. 고객명의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고객명이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키 설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주시고요. 예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아, 강인규 이제 방향키 아래로 하시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고요. 엔터를 치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엔터를 쳤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해보고 싶으신 분은 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입력이 끝났으면 테이블을 닫아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기에 가시면 테이블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디자인 보기를 다시 눌러줍니다. 테이블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바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등급 코드, 등급명, 기본요금, 기본,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요금, 시간당 보너스를 쭉 적어주시고 기본 요금은 요금이니까 돈이죠. 통화로 바꿔주시고 기본 사용 시간은 어 요금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요금이니까 통화로 바꾸면 되겠죠. 시간당 보너스는 뭐 요금, 금액 그런 말이 없으니까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등급 코드의 기본 키를 저희가 안 바꿨죠. 기본 키 반드시 해제해 주셔야 되고요. 일련번호를 텍스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계속 적을 거니까 IME모드에서 한글이 아니고 영 숫자 반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주시고요. 예 눌러주세요. 통화로 해놓으면 앞에 원기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숫자의 경우에는 원기호가 안 나옵니다. 자 입력이 끝났으면 닫기를 눌러주세요. 이러면 기본적인 입력 작업이 끝났습니다.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테이블 1, 2가 뜨죠.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테이블 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시프트 키는 나중에 손을 떼셔야 됩니다. 추가를 누르시고요.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등급 코드를 조인시켜야 되는데 왜 조인시켜야 되는지 한번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 고객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쿼리 어, 내용으로 고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급명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등급 코드를 조인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고객명하고 등급명이 나오게 되는데 어, 저희가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철이라는 사람이 단체, 패밀리, 일반, 프리미엄에서 한 사람이 4개의 등급을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강인규라는 사람도 단체부터 프리미엄까지 4개를 다 갖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등급을 다 가지게 나오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디자인 보기에서 등급 코드를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그래그해서 동급 코드에 갖다 대시면 어,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 모양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놓아줍니다. 그럼 연결선이 생겼죠. 이 연결선을 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기가찬이라는 사람이 단체 뭐 아까보다 내용이 훨씬 줄었죠. 아까는 레코드가 열다섯 개가 아니었죠 다시 볼까요 디자인 보기에서 조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조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데이터 시트보기 누르시면 레코드가 엄청나게 많죠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 64개네요 64개인데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등급 코드를 조인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시면 64개였던 레코드가 15개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반드시 조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인을 안 해주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쿼리를 만들 때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만들어도 되지만 필요 없는 내용을 넣어서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서 만들고 나중에 필요 없는 건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 하살표가될때 클릭하세요. 그럼 전체가 선택되죠.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요. 등급명에 위에 갖다 대시면 까만색 하살표가 되죠. 이때 클릭하세요. 그럼 동시에 여러 개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리고 잘라내기 하시면 저희가 추가한 내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 1에 별 모양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1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필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테이블 2에 별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커리를 만들 때 그럼 모든 내용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커리에 없는 내용을 만들 건데 그 내용은 자료 처리 파일 작성에 가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2번 초과 시간을 보시면 사용시간 빼기 기본 사용시간이라고 나오죠. 사용 시간과 기본 사용 시간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초과 시간은 테이블 1에도 없고 테이블 2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전화요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번 초과 시간부터 5번에 있는 청구 금액까지는 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저희가 쿼리에 어,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6번, 7번에 있는 합계나 평균은 보고서의 어, 기본으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1번에 있는 오름차순 정렬도 옵션에서 다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만 저희가 추가로 넣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확대, 축소 누르시면 이런 창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이제 저희들이 글꼴을 눌러서 원하는 글자 크기로 이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14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적을 내용이 초과 시간이네요. 초과 시간. 그럼 이제 사용시간 빼기 기본 사용시간인데 단 초과시간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엑셀 배울 때 if문을 썼을 텐데 쓰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쓸때 i자를 하나 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하나 쓰시고 if 가로 여시고 조건을 적어야 되죠. 조건은 초과시간이 0 이하인 거죠. 그 초과시간은 사용시간 빼기 기본 사용 시간이죠. 이 시간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하가 되죠. 그래서 0 적어주시면 0 이하면 뭐뭐라면을 하고 싶으면 콤마를 찍으면 되죠. 그래서 이 콤마를 기준으로 조건이 맞다면이 되는 거죠. 초과 시간을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게 아니면 이걸 그대로 쓰면 되네요.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여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면 이 f 문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걸 콜론이라고 하는데 콜론을 기준으로 왼쪽은 필드명 그리고 콜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이 필드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필드를 바로 적어도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그 다음에는 전화요금이네요. 전화요금 적어주시고 콜롬. 그 다음 기본요금 적어주시고 더하기. 가로 열고 초과 시간 그 다음 곱하기 곱하기는 이 기호를 씁니다. 아스트리크라고 하는데 곱하기 기호입니다. 초과 시간당 요금 가로 닫아주시면 끝났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I자일 때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할인 금액 적어주시면 되죠. 콜론 그 다음 사용시간 곱하기 시간당 보너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마우스 모양의 i 자일때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청구 금액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론 전화 요금 계기 할인금액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다 끝났으면 실행을 한번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15개의 레코드를 가진 애가 만들어졌죠. 좀 내용이 많기는 한데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쓰고 빼고 하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편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디자인 보기로 돌아오셔서 전화 요금이니까 돈이죠. 돈이면 형식에서 얘를 통화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할인 금액도 돈이죠. 통화로 바꿔주시고요. 청구 금액도 돈이니까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액세스에서는 저장을 할 때는 닫기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그리고 예를 누르시면 됩니다. 쿼리 이름은 어, 뭘로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확인을 그냥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쿼리 1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2번 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폼 디자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폼 디자인 화면이 뜨는데 디자인 선택되어 있습니다. 레이블을 클릭해 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시면 됩니다. 등급 코드가 C 또는 I이고 고객성이 박씨이면서까지 적어 주시고요. 줄을 바꾸기 위해서 엔터를 치면 편집 상태에서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클릭해 주시고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초과 시간당 요금이 100 미만 이 현황까지 적어주시고요. 테두리에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까만색 십자가에 흰색 화살표가 될때 클릭해서 형식을 누릅니다. 글자 크기는 16으로 해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겠습니다. 박씨이면서가 한 줄로 안 나오게 되죠. 폼의 오른쪽 끝선을 19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당겨서 박씨이면서가 한 줄이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를 누르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문제 없이 출력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끝선을 20을 약간 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구역 너비가 페이지 너비보다 크고 공간에는 항목이 없어서 일부 페이지는 공백으로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는 19 정도에 맞춰주세요. 이제 제목의 위아래 크기를 적당히 맞춰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죠.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목록 상자를 클릭해 줍니다. 적당한 크기로 목록 상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커리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테이블 1등급코드와 테이블 1등급코드가 있는데 저희들은 테이블 1등급코드를 더블클릭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고객명, 등급명, 기본 사용시간, 초과시간단 요금을 다 더블클릭해주시고요.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오름차수는 등급코드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클릭, 그 다음 계속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지막에 목록 상자 레이블에는 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침을 누르시면 마침표 때문에 레이블 이름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테이블 1점을 블럭 씌워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을 눌러주세요. 등급 코드 레이블의 테두리 선을 클릭하면 등급 코드가 선택이 되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하시면 목록 상자가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폼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뭐 C나 F가 뭔지 알 수가 없죠. 보기를 클릭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보시면 열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속성 시트가 없으면 상단에 속성 시트를 누르시면 속성 시트 창을 볼수 있습니다. 열 이름을 예로 바꾼 상태에서 폼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나 F가 등급코드라는 열 이름을 나타내죠.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C나 F 외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조건을 아직 주지 않아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죠.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목록 상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행원본이라고 적혀있죠. 그칸 안에 아무 부분이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점점점이 생깁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조건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칸에 마우스 모양이 I자일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확대 축소를 해줍니다. 글꼴을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정해주신 다음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칸에 적어도 불편하지 않다 하시면 굳이 확대축소를 안 하시고 바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확대축소를 사용합니다. CO와 I라고 적어주시면 등급 코드가 C 또는 I인 게 되죠. 원래는 쌍따옴표를 적어줘야 되는데 요렇게만 적어주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C랑 I에는 쌍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고객명에서 like라고 적어주시고 한칸 띄우시고 박, 별 쓰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쌍따옴표는 안 적으셔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넣는 습관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초과 시간당 요금이 100 미만이니까 작다 100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이하가 되기 때문에 는을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조건 완성이 끝났네요. 이제 닫기 단추를 누르시면 어, SQL문이 저장이 됩니다. 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폼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는 레코드가 하나만 나오게 되죠 방만 순시만 나오면 정답입니다 검정색 테두리 선이나 안쪽 선그 다음에 그림자 같은 선은 채점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작업하신다고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보기를 클릭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서 리스트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을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폼의 아래쪽 선을 밑으로 내려서 공간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취소 단추를 눌러주세요. 취소. 회색 네모난 점을 이용해서 위치를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글자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문 그 다음 목록 상자를 더블 클릭해서 행원본을 클릭해 주시면 셀렉트문 전체가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는 적어주시고, 다운표 하나를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신 다음에, 다운표를 마지막에 하나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표 사이에 셀렉트 문이 들어오게 되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이제 전체 범위를 씌워서 정렬 탭에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맞춤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왼쪽을 누르시면 전체 내용이 왼쪽을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형식 탭을 클릭하시고요.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선택하겠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맨 밑에 텍스트 상자만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서 검정 텍스트 1을 해줍니다. Shift키를 누른 채로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와 목록 상자를 같이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넓은 너비를 에 선택합니다. 위쪽에 홈탭을 클릭해서 폼 보기를 선택해 줍니다. 내용에 이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박스 조회 시 작성된 SQL 문이 이 음, 크기가 좀 작죠?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형식에 글자 크기는 16 그리고 크기 조절점을 적당한 크기로 맞춰 주겠습니다 어, 위 아래에 딱 맞추고 싶으면 위 아래 조절점에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글자 크기에 딱 맞게 조절이 됩니다 크기 조절점에 갖다 대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크기 설정이 됩니다 테두리 선을 잡고 내리시면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색 네모 점을 드래그해서 옮겨야 개별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형식의 테두리 3개 화살표를 클릭해서 검정 텍스트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럼 테두리가 까만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파일 인쇄를 누르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끼가 크다고 나오죠? 확인을 누르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닫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19를 벗어나서 20에 가까이 와 있죠. 이러면 페이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19에 다시 맞춰주시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이제는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근데 레이블을 보니까 박씨이면서가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이 돼 있네요. 인쇄 미리 보기를 닫기 하고 폼 보기에서는 한 줄로 나와 있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크게 만드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류 없이 모든 내용이 잘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 여백을 6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니까 배경색이 회색 음영이 조금 들어가 있죠. 보기 싫으니까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본문은 본문의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본문이 새까매집니다. 그럼 본문이 선택된 겁니다. 이제 위쪽에 형식을 클릭하셔서 대체 행색을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나오게 됩니다.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인쇄미리보기를 닫기 하겠습니다. 이제 닫기를 누르시면 폼이 저장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탭을 누르시고요. 보고서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등급명별로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등급명을 더블클릭해서 등급명을 넣어주시고요. 고객명, 초과시간, 사용시간, 기본요금,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을 순서대로 더블클릭해서 넣어줍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등급명을 더블클릭하고 다음을 해주겠습니다. 고객명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보고서에 보시면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은 합계랑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쇼약션을 클릭해 주시면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의 합계와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학계와 평균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모양이 단계로 체크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보고서 마법사가 끝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문제지를 보면서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보고서에는 페이지 머리글에 등급명이 있지만 시험 문제지에는 페이지 머리글에 등급명이 없습니다. 머리글에 있는 등급명은 시험지에서 바닥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명은 바닥글로 위치를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등급명 바닥글, 페이지 바닥글의 이 부분은 시험지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등급명 바닥글에 있는 평균은 시험지에서 보고서 바닥 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체 내용을 보고서 바닥 글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페이지 머리글에 등급명은 삭제해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 등급명 머리글에 있는 등급명은 등급명 바닥 글로 약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놓아주세요. 그다음 합계는 등급명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행할 때 단체 학계로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눈금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까만색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 상태일 때 클릭하면 한 줄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딜리트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눈금 선에 가져다 대시면 까만색 화살표가 나오죠. 그 상태에서 클릭,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닥 글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 바닥 글에 위아래 화살표가 될때 위로 드래그해서 공간을 없애겠습니다. 보고서 바닥 글에 총합계도 다 필요가 없죠. 한줄 전체를 다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다음 평균을 아래로 이제 내려주면 되죠. 보고서 바닥 글 쪽으로 그래서 까만색 가사표가 될때 클릭해주면 선택이 되는데 지금 꾹 눌러보면 까만 선이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누르실 때 약간 위를 클릭하면 등급명이 같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때 등급명이 포함이 안 되도록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모양이 까만색 화살표가 되면 보고서 바닥글로 드래그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를 크게 드래그해서 고객명을 두 개다 범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고객명의 좌우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동시에 두 개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로 맞춰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맞춤에서 왼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과 시간도 범위를 씌우셔도 되고 초과 시간을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초과 시간을 클릭해도 됩니다. 맞춤 왼쪽 정렬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크기에서 가장 넓은 너비로 맞춰 주겠습니다. 이제 초과 시간은 위에는 글자지만 아래는 초과 시간이 숫자로 적힙니다. 숫자와 문자는 위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과시간 아래 본문에 있는 초과시간이 오른쪽 끝이 시자에 맞춰지도록 크기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값이 크지 않으면 왼쪽으로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끝을 중간에서 약간만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보기 좋은 모양이 됩니다. 사용 시간을 둘다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당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에서 가장 좁은 너비에를 선택하겠습니다. 본문의 사용 시간을 초과 시간처럼 오른쪽 끝이 사용 시간의 시자와 비슷해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본요금 두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땡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넓은 너비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요금 네개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으로 땡기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넓은 너비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할인 금액도 똑같이 Shift키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당겨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크기 가장 넓은 너비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맞춤 왼쪽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청구 금액이 없기 때문에 Ctrl-C, V를 눌러서 할인금액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할인금액만 범위를 씌워서 청구금액으로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 있는 할인금액은 글자를 쓰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탭에 보시면 컨트롤 원본의 하살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아래에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본문에 있는 청구 금액을 범위 씌워서 컨트롤 C 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탭에 할인 금액을 범위 씌우시고 컨트롤 V 해줘서 바꿔주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V 해서 할인금액을 청구금액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줄을 맞추겠습니다. 페이지 머리끌에 범위를 씌우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맞춤 위쪽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범위를 씌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맞춤 위쪽으로 줄을 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서 선을 선택해 주시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Ctrl-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페이지 머리끌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Ctrl-V를 눌러줍니다. 방향키로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시고 아래 공간이 크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좁게 해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선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컨트롤 C 등급명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본문과 등급명 바닥글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등급명머리글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붙여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선 사이에 내용이 올수 있도록 등급명의 위치를 옮겨주겠습니다. 바닥글 아래쪽이 여백이 너무 많아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바닥글의 평균은 총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보고서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초과 시간은 칸이 비슷하게 좀 맞는데 사용 시간은 칸이 안 맞죠.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주고요. 단체 학개도 거리가 떨어져 있죠. 오른쪽 정렬로 붙여주고요. 전화, 요금, 청구금액은 칸을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돌아와서 전체 내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형식 탭에서 글자색을 검정 텍스트 1을 선택하겠습니다. 전화, 요금을 다 선택해 주시고요. 칸을 키워주겠습니다. 청구금액도 다 선택해 주시고요. 칸을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키로 적당히 옮겨주시고요. 할인금액도 다 선택해서 방향키로 적당한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초과시간과 사용시간을 선택해 주시고요. 형식 탭에서 형식을 일반 숫자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소수자리수는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요금, 전화요금, 할인금액, 청구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형식에서 통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소수자리수는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등급명은 오른쪽 정렬을 해 주겠습니다. 제목을 적어 주시고요. 블럭을 씌우시고 형식 탭에서 글자 크기는 16,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을 해주시고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제목의 좌우 크기를 크게 만들어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눌러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청구금액에 값이 잘린 부분 없죠. 그 다음에 사용시간 위치도 똑바로 되어있고요. 프리미엄 글자도 잘린 부분 없이 다 나오죠. 이제 회색 음영이 보기 싫네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주시고요.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하시고 형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흰색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선택하시고 대체 행색을 색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급명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대체 행색을 색 없음을 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 학계의 내용을 보니까 테두리 선이 있죠. 그 다음 상단의 여백을 6cm 안 좋네요.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시고 위쪽을 60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주시고요. 등급명 바닥 글과 시프트 키를 눌러서 보고서 바닥 글에 요금을 선택하겠습니다. 형식의 도형 윤곽선을 선택하시고 투명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일 인쇄 인쇄 미리보기를 다시 해줘서 틀린 곳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페이지가 1페이지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단추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크기를 줄여서 반드시 1페이지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해주시고요 허리 1도 닫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저장이 되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액세스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 보기를 눌러서 쿼리 문을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QL 문을 작성할 때 INNER JOIN, WHERE, ORDER BY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진 쿼리 문에서는 INNER JOIN이 빠져 있습니다. WHERE와 ORDER BY는 여기에 ORDER BY, WHERE는 들어와 있죠. 그래서 프롬컬이라고 해서 테이블명만 들어와 있는데 이너조인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속성 시트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너조인을 쓰려면 반드시 테이블 두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두개를 불러오겠습니다. 테이블 추가를 클릭하시고 테이블 1을 더블 클릭, 테이블 2를 더블 클릭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시고 등급 코드는 테이블 1의 등급 코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테이블 1이라고 적혀 있는데 다시 위에 필드명에 테이블 1이 있으면 오류가 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드롭다운 단추를 눌러서 등급 코드를 눌러주시면 테이블 1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필드명에는 필드명만 나와야 오류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커리 1을 테이블 1로 바꿔주시고 등급명은 테이블 2의 등급명이 있죠. 테이블 2로 바꿔주시고 기본 사용 시간도 테이블 2 초과 시간당 요금도 테이블 일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한번 SQL 문을 확인해 볼까요? 쿼리 일은 필요 없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SQL 보기. 그러면 ORDER BY 등급 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름차순이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ORDER BY 등급 코드가 화면에 안 뜨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런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보기, 디자인 보기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오더바이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등급 코드의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정렬해서 오름차순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등급 코드의 오름차순이 등록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sql 보기를 누르시면 order by에서 등급 코드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등급 코드 다음에 asc라고 적어 주셔도 되는데 asc를 안 적어도 기본값이 asc기 이 때문에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은 asc를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내림차순은 DESC인데 반드시 적어야 내림차순이 됩니다. WHERE로 조건을 완성이 돼 있고 테이블이 테이블 12가 되면 안 되고 테이블 12에 이너 조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이너 조인을 하시려면 등급 코드에서 등급 코드로 드래그해서 선이 생겨야 이너 조인이 됩니다 보기에 SQL 보기 해주시면 이제 이너 조인이 됐습니다 이제 창을 닫아주시고 저장을 예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디자인을 눌러주시고 속성 시트에서 행 원본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텍스트 상자에서 는 따옴표 따옴표 사이에 컨트롤 v 해서 쿼리문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너조인 들어갔고 웨어 오더바이가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목소리>